안녕하세요. 어, 보안카메라의 강종원입니다. 오늘은 현관정, 현관문에 이와 같이 카메라 그리고 모니터로 보는 것까지 이, 실시간 이,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관문에 이렇게 외시경 렌즈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이게 약 12mm 12mm에서 13mm 정도 됩니다 이걸 직접 타용해서 현관문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건데 외국 같은 경우 는 현관문짝에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는 아직 그런거 나왔네요 그럼 이 카메라를 한번 직접 어, 이 현관문 쪽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액정이 있고요 액정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구독자 분들을 위해 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물건 넣은 거라 이거 제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에, 시청을 시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구매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렌즈가 있죠 이 렌즈 부위를 일단 탈착을 하시고 업자분들이나 이열쇠 하시는 분들이나 cctv 업자분들이 가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다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이 카메라쪽이 내부가 되겠고 외부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겠죠 좀 이따 이렇게 장착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외부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해보면 문이 보통 현관문이 약 4.5T 정도 됩니다. 4.5cm 정도, 이게 약 4.5cm 정도 깊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 현관문은 7cm까지 있습니다. 예, 보통 현관문은 4cm, 마지막 카바를 잡아줍니다. 뒤쪽 렌즈에서 나온 폴더 카바, 앞놈이겠죠 이게 스쿼트 치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배터리이누까요 나중에 볼까요? 빠질때 나중에 봅시다자 그래서 이거를 이 홈에 홈에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약간 접시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내용물이. 완전히 꺾이면 안 되겠죠. 완전히 꺾이면 필름이 꺾이면 이게 전원 쇼트가 나니까 안 돼요. 꼭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깔끔하게 위부 내부 오이터로 확인하고 그럼 전원을 밧데를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생명 해야 죠 제가 지금 직접 유료 인원 을 구해 드리 면서 니다해 드리 는거 고요. 이 때문에 화면이 지금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밖에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밖에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밖에 화면을 봅니다. 지금 사무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반사가 돼서 좀덜 보이는데요. 예, 제 손이 보이죠. 이, 네. 자 이거는 이르, 이 카메라가 지금 외국에서는 현관문짝이 직접 이렇게 설치된게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이걸 다 소비자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 보고 어, 이런 장단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되겠네요. 참고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렌즈가 있고 어, 렌즈가 일반 이런 어, 좀 저가형 렌즈가 아니라 이런 어, 고급차 후방 카메라 렌즈를 직접 이 부분에 네, 꽂고 그리고 개선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녹화기를 어, 직접 거실이나 한방에 아, 놓고, 다이렉트 놓고, 스마트폰도 직접 이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네, 시스템이 저희 네, 보안 전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0-1184입니다. 대표전화가. 어, 대표전화 하시면은, 어, 홈페이지 및 쇼핑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시경 카메라 현관문 바깥쪽에 지금 이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 카메라 이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역시 예, 카메라가 이제 있겠고 그리고 내부에는 이 모니터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선을 연결을 깔끔하니 거실이나 또는 어, 큰 바이나 작은 바으로 연결해서 직접 인터넷 선에 연결을 하셔서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이 쇼핑몰 사이트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유쪽에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아는 선배까지는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제품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